이 방이 반짝거인가가 형봉? <웃음> 아,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직원들이 집에 갑자기 퀵을 보냈대요. 그래서 무슨 퀵? 그랬더니 퀵을 보낼 건데 절대로 뜯지 말고 방송에서 뜯으라고 신신 당부를 하면서 저한테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뜯고 지금 있었는데 상자가 엄청 커요. 짜자잔! 장난 아니죠? 내가 반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다이아몬드 반지도 이렇게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다이아 목걸인가이 다이아 목걸이를 한 채로 왕관처럼 어쨌든 이 택배를 뜯어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음력 생일로는 밖에 안 늦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게 붙여놨어. 어내 왕관. 그럼 어디 한번 뜯어볼까요? 생일 선물. 다이 뭘까? 이게 다 뭐야? 아니 이 안에 선물이 엄청 많은데요. 짜자자어 이게 다 뭐지? 우와. 체원이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순 없어. 쓰고 다녀. 어, 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메시지가 있어요. 어, 어쩜 이렇게 포장도 예쁘게 해대 아니, 이게.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지? 머리에 쓸 수가 없는데? 아, 이거를 더 펼쳐야 되는구나. 오오 이게 안에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꼽는 건가 봐요 오오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쓰는 거구나 아이쿠. 철사가 나를 좀 아프게 하네 근데 이거 머리에 잘안 써져 나 머리가 큰가봐요 이렇게 완전 눌러 써야지만 쓸수 있네요 약간 간지는 안 나지만 저의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여게 물놀이 할때 좋겠다 물 이렇게 물놀이하면서 야! 이러다가 공격하면 이렇게 하기 되게 좋겠는데 물놀이 할 때? 건우랑 물놀이 할때 써봐야겠어 이거는 우리 채원이 누가 빵빵거리면 창문 내리고 보여줘 빵빵거리면 창문 내리고 보여주라는 게 이게 뭘까? 완전 상상이 하나도 안 가는 선물이에요 협박 편지? 팔 토시? 뭐를 보여주라는 걸까? 음? 이게 뭐지? 손수근처럼 생긴 스타킹이야? 아아! 문신 토시! 이런 게 있어? 헐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 누가 이제? 여보세요? 네! <웃음> 나 이거 한번 보여줄까? 영상통화 한번 해봐봐. 엄마 우산 샀어. 엄마 태양이 너무 눈부셔서. 엄마 걸어다닐 때 피부가 탈까봐 엄마 새 모자 샀어. 우산 모자. 이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엄마 나 문신했어 나좀 예쁘게 했는데 신난다 네? 그게 문신그럽구만 건우야 엄마 문신 어때? <웃음> 어때? 엄마 문신 예뻐? 아니 쁜거 같다 그러면 엄마가 지금 생일선물을 까고 있었으니까 건우도 여기서 그냥 구경하면서 봐. 어쨌든 자팔 토시를 했고 다음 선물. 이거는 좀큰 선물이에요. 우리 채원이 발 소중하니까 집에서 신고 다녀. 대도 엄살. 슬리퍼 같은 건가? 뭘까?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느낌. 어이상한 느낌이 났는데. 아아나 깜짝이야. 짜자 자. 여기 뭐야? 슬리퍼 나무. 슬리퍼. 어? 이거 집신이야 집신 짚신. 그래도 나무는 좀 아니진 않나요? 그러게 오오오머 엄마 봐봐 이거 봐봐 건우야 나무 집신 슬리퍼 어때? 멋있어? 글쎄 좀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번 신고 다녀볼까어 <웃음> 뭐야 이거 은근히 편한데? 어 뭔가 집에 있으면서도 논밭을 걸어다니는 그런 느낌이랄까? 시골의 정체를 느낄 수 있어 왔다가 와 이거 청담동을 다 뒤집어 흔들어 놓긴 했는데 되게 힙한 이 집신 슬리퍼 감사합니다 고마워 또 있어! 짜잔 우리 채원이 물 많이 마셔 목소리 소중하니까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 이게 석불이 물인가? 그게 이거 물인지 엄마가 한번 뜯어볼게. 뭐야 이건? 물이야? <웃음> 짜자잔! 새로운 힙한 모자다. 건이 엄마 물 먹는 거볼래 엄마 물먹는거 한번 봐봐 할머니 이거 봐봐 이 모자로 물먹는데 이거 봐 이거 이렇게 먹어볼게 왜 안나오지? 그걸로 물도 엄마 시는데 <웃음> 콧깍게 없어어왜 어, 어. 어. 어. 어, 나와? 물 나오는 다 쏟았죠 거우야 이거 일석이조야 물 마시면서 샤워도 할수 있어 진짜? 응 아우 물 마시는 게 너무 시원하다 이거 또 있다 우리 채원이 코감기 걸리지 말라고 준비했어 뭐야 이거 코에다 코마스크다 이거 뭐야 코도 있... 코가 굉장히 지금 따뜻하고요 단점은 숨을 잘못 쉰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입으로 할수 있네 아 우리 직원들이 정말 너무 센스 있는 선물들을 해줘가지고 오, 근데 또 있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 선물 파티 뭐야 이건 또? 우리 채연이 밤길 조심해 경고 아님 이걸 난태연에서 처음 보는 건데? 아 근데 이게 뭐야? 치아로 보는 건가? 뭐야 이게? 야광 마우스 피스? 어떻게 키는 거지? 어? 어? 갑자기야 어? 불러와 불러와 아이씨 뭐? 그러 이거 봐봐 나오는 거 보이지? 보이지? 근데 이거 말이야 엄마가 <웃음> 음, 마스크야? 안그?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웃음> <웃음> 이런 신기한 아이템이 있네. 건우야, 엄마 아빠한테 자랑 한번 하고 올게. 가까워요? 엄마 화이팅. 응. 카크 가요? 피방 거보다 저기.. 자기 왜 훈장은 왜 빼고 사냥했어? 근데. 뭐요? 그래? 몰랐어? 어. 아빠, 왜? 아. 그래, 아빠가... 아. 어. 어. <웃음> 뭔데? 왜? 뭔데? 쟤. 보여준다고 해, 아, 야, 그게 뭐야, 자기? 이게, 이게 뭐야? 야 이게 뭐야? 너그 위험해! 전기 올라! 전기 올라! 아 이게 아, 뭐야? <웃음> 귀엽네 이거 밤길에 무서우니까 하는 어, 거야 그거 보고 더 무서워서 사람들이 기절하겠다 야아 그랬어? 대신에 나보고 못생겼다고 했어 그랬어? 아 귀여워 그리고 이제 여기 선물은 다 깠고 엄청 큰 선물이 또 있어요 오이참 어마어마하게 큰 선물인데 이거는 우리 채원이 넘어지면 안 돼. 이제는 선물을 뜯기가 무서워. 이게 도대체 이 커다란 선물은 뭐지? 넘어지지 않게 좀 도와주는 그런 아이템이 아닐까? 응? 엄마. 이게 뭐? 정말 이거를 지금 생일 선물이라고 지금 이거를 어 여기 이렇게 방지턱이 있네 아, 조심히 넘어야 되는 방지턱 이런 거를 도 대체 집에서 어디서 쓰라고 이거를 이거를 파는 것도 신기한데 이런 걸 어떻게 찾아서 나한테 선물로 보냈을까요? 이 돈이면은 어정하게 맛있는 밥을 사 먹을 었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법 무게도 많이 나가. 음. 어우 무거 우리 직원 여러분들 생일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조만간에 우리 직원분들 선물이 너무 감사하니까 한번 얼굴을 보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맛있는 거를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아까 야광 마우스 피스 끼고 목소리 좋니여 처음 보니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알았어. Right, so 그럼 오늘 마지막 엔딩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말이 잘안 돼, 뭔데? 뭘 봐? 목소리 좋은가가? 뭘 봐? 이 방이 반짝거린가가? 처음 보니?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시고요. 저희 선물의주신 직원들, 고가게 많이 와요. 그럼, 다음에, 안녕! 안녕. <웃음>